e v e e v e r y t h i n g in the world around us. e 예, 든우 r 주변에 있는 모든 것 t 끝 e w 서맞춰 d 서 완성이 됐어 그것 e 크리 r 이 t 는 여기 e v e r y t h i n g 단순 the w 로 하면 안 되고요. 그 창조자의 Everything 사람의 마 e 속에 r 이미 완성이 됐다. 뭐 하기 e 에 t h e y 것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여기 모두 수동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말 뭐지? 모든 것은 만들어지기 전, 그러니까 시작되기 전, 만들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완성이 됐어. 근데 어디에서? 마음속에서. 근데 여기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집 내가 살고 있는 집. 여기는 이제 관계 대명사가 생겼됐죠 which, in이 뒤에 남았으니까, 근데 in까지 들어가서 이게 없어지면, where, 관, 관계 부사가 있는 거지. how does where we live?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그냥 관계 대명사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운전하는 차, 그리고 옷들, 이런 것이 다 everything in the world around u s 요이 모든 것은 시작했다, 뭘로? 뭘로 시작이 됐다? 네, 아이디어로 시작이 됐다. 근데 그 각각의 아이디어는 단수죠. 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디어가 연구가 되고 정년이 되고 and perfect이 완성이 됐어. 전부 여기 pp에 다 병치로 연결이 됐어요. 과분사 뭐하기 전에. 첫 모시 첫 번째 모시 박히기 전. 못을 박다라고 하잖아요. 못이 아니라 모시니까 was drive은. 그리고 첫 번째 천의 천쪽각 첫 번째 천조각, 천조각,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게 시작하는 그 조각, 천을 자르기 전. 천이 주어라서 잘리기 전, 재단되기 전. 하여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다 뭐야.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기 전에. 마음속에서 그 아이디어는 이미, 아, 이미 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연구가 되고, 정리되고, 완성이 된다. 천, 천모지 박히기 전, 옷천이 잘리기 전. 그러니까 어, 마음속에서 이미 완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하나 한다는 얘긴데요. Long before는 뭐 하기 오래전이야. 이 아이디어가 뭐로 바뀌죠? 예, 실체, 물리적인 실체. 그러니까 만질 수 있고 볼수 있는 이런 물리적인 실체, 물건, 프로덕트로 바뀌기 전에 마음 속에서 이미니까 자, head picture 돼요 여기는. 이미 완벽하게, 그러니까 명확하게 완성품을 그려 썼다, 그려놨었다. 이거죠. Finished product를 p i c t u r e d 해놨었다. 뭐 하기 전에, 예, 실체가 실, 이한 생각이 아이디어가 실체가 되기 전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모습이 다 그려졌었다. 이거는 예, 이제 주관식 서술형 용이, 용이긴 한데 시제를 잘 봐주세요. 네, 여기는 과거, 송태과거고요. 여기는 대과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 사람이 앞으로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진행을 한 거야.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얘기하기 위해서 그 다음 얘기가 바로 인간의 얘기예요. 인간은 디자인을 해, 고안을 해, 생각을 해 자기의 미래를 음, 아주 똑같은 과정을 통해 자 바로 요거 아주 똑같은 과정을 통해 이 과정은 어디 있었어 앞에서 다 설명했죠 위에 있는 내용이죠 뭐지 생각을 먼저 완성 생각 속에서 완성해 놓고 그것을 만들기 시작해서 어, 연구하고 세련되게 가꾸고 완성하는 그런 과정이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인간은 뭐 물건이 아니라 인간은 미래 자 우리는 어떤 생각을 똑같이, begin with an idea, begin with an idea. 죠 우리는, 이건, 이제 여기는 현재 시제로 다가 있어요. 미래가 어떨까? 미래가 어떨까? How the future will be? 자, 여기는 의문, 간절 의문인데, how will be라고 해도 되고요. What the future will be like 해도 돼요. What이 있으면 like가 있어. 자, 우리 미래가 어떨 것인지에 관한 생각으로 시작을 해. 내용을 잘 따라가 그래서 시간이 지나 우리는 똑같이 refine perfect 하죠 근데 뭐를 the vision을 아까는 뭐였지 여기서는 아이디어 그 각각의 아이디어였잖아요 여긴 v i s i o 은 마찬가지 미래죠 미래에 대한 생각 똑같은 건데 자 이제 곧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결정이나 활동이 자 모두 working are working 작동을 해요 일, 일을 합니다 In harmony. 조화롭게. 자, to bring into existence가 동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 뭐 하기 위해. 어,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법인데요. bring into existence가 생겨나게 하다. 존재를 가져온다는 것, 가져온다는 뜻으로 그 일이 생겨나게 어떤 일이, what we have mentally concluded about the future. 우리가 미리 mentally, 마음속으로 결정을 해놨던 것. 자, 여기는 현재 시제예요, 그죠죠 어, Are working.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현재니까 여기도 현재 완료를 써야 돼요. Have concluded. 아까는 과거 완료였잖아요. 과거 과거와 과거 완료가 시제가 어, 비교가 됐는데 지금은 현재 완료를 쓰나? 여기 과거 완료 아니에요. 미래에 대해서 어쨌든 정신적으로 이미 마음속에 다 결정했던 것쓸 가져오도록 존재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여기는 만든다는 의미지 그렇게 실현한다는 의미고 실현하기 위해서 이 모든 생각과 결정과 활동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도 마음속에 미래를 그려놓고 그 미래 에 그려놓은 미래 마음속에 이미 완성된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것이 주제죠 여기는 이제 어휘들 유사 나올 수있고요 여기, 여기 서술형인데 자 어, 생각이 뭐 하기 오래전에 예, 바뀌기 오래전에 이거 수동태로 되어 있어 was turned 뭘로 예, 바뀌어 physical reality로 바뀌죠 바뀌기 오래전 마음은 had pictured 이미 그려놨었어요 근데 clearly가 가운데끼입니다 명확하게 뭐를 그려놨어 예, 이미 맞춰진 제품 즉 완성 제품을 마음속에 이미 그려 놨. 명확히 그렸었다 네, 요거하고요 근데 여기는 Physical Reality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미래를 해놨을 때 역시 마음속에 해놓는데 여기는 이제 Mentally라는 부사를 써놨어요. 그래서 What we have mentally concluded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정, 마음속으로 정신적으로 결정해 놨던 것 결심해놨던 것을 bring into existence, 네, 생겨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 모두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네, 조화롭게 일을 하고 있어요. Our every thought, decision and activity are all. 원래 네, all are working인데 올리 가운데 낀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조화롭게 작용을 합니다. 작동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누구야? 어휘들은 되게 많이 나올 수 있어. 다른 말로 바꿔서. 이런 애들. 크리에이터는 뭐 만드는 사람, 제작자니까, 창시자니까, 뭐. 네, 메이커도 될수 있고, 이니시에이터도 될수 있고. 완성하다, 피니시트도 있는데, 여기 보면 뭐 퍼펙드도 동사로 완성시키다니까? 여기도 완성시키다도 완성시키, 가능한 거죠. 네, 뭐 결정하다, 결심하다, 고뭐 이런 말로도 여긴 해놓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어휘 유사어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요, 문장의 위치라든지, 또 주제라든지, 여기 how 뒤에는 like가 없고 what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바꿔놓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공부를 많이 해주세요.